아래 페현 예. 패턴 다 좋고, 예. 베이스 찾아가는 게다 좋고, 예. 코드 전은다 좋은데, 예. 소리가 안 들려. 약하다 말입니까? 소리가, 한, 줄 하나하나의 소리가 음. 나오질 않아요. 퍼져요. 손톱 손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십니까? 예. 손톱 딱딱 끼워야 돼. 자, 볼게요. 음. 소리가. 힘 빼보세요. 터 어, 다시 터치그라치그터치 천천히 엄지도 엄지도 여기서. 가 터치가 터천천 터치가 터치가 터치한개한가 터치가 터치가 터치게터 까지 MI 와줘 MI 톱을 다듬어 드릴게요. 네.